네, 이거 오케이. 원작과 전자수로만 할게요 어차피 응. 원작과 전자. 얘는 두번째 복지에 응. 다섯개가 있으니까 응. 1s2에다가 응. 이게 p.o.b. p.o.b. 탈 세개가 있는데 응. 여기 한개씩 응. xyz 응. 이렇게 한개 한개 한개 해가지고 응. 세개 그리고 F 오비탈은, 뭐, 이리스 거기 넣어. 그지? 어? 그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잘 고쳤다. <웃음> <웃음> 이게2 어, 오케이. F 두번째 S에 두 개. 음? 그 다음에, 뭐, 이렇게 P 오비트또세 개가 있을 텐데, 음. 두 곳에 완전 꽉 채워져 있고, 딱한 곳에 이렇게 한 개가 없는 거니까, 음. 한 개. 오케이.